오늘이 벌써 6주차 강이네요 지난주로서 중개사법 진도를 마쳤어요 이제 사실상 중개실무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교재는 367페이지인데 어, 몇 페이지인가가 나타나진 않는데 367, 369 그래서 앞으로 한 장을 오면 367이죠. 367을 보면 법의 이름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뒤로 몇 장을 넘겨보시면 374페이지. 오늘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어, 기본적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죠. 거기 보시면 어, 상단에 네모 1번 입법 취지 뭐 이런 말 들어있는데 자 칠판 보시고요.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수업이네 다음 주가 이제 7주차가 되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뭐가 붙었죠? 등 자가 붙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외에도 여러가지 제도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등 자를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거는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벌써 어, 얼마 됐습니까? 16년. 내년이면 17년. 만으로 해도 벌써 17년 다 됐어요. 1월 달부터 시행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서 과세를 그 실거래가 중심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냐. 사람들이 대부분 다운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10억에 사고 팔아도 7억이라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걸로 등기 신청해서 7억 기준으로 취득세라든가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로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목표가 과세에 있습니다. 과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겠다. 두 번째가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가 있죠.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별히 신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할 때. 음, 외국인도 자유롭게 우리나라 부동산,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을 제대로 수입, 수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에, 외국인의 취득현황을 외국인들이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만 적용이 돼요. 다만 이때 외국인 등 그러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외국인 등의 일곱 가지 시험은 이쪽이 한두세 문제, 이쪽이 매년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요 이거는 투기방지제도입니다 투기방지 그래서 토지에만 적용이 돼요 토지에만 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을 좀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쪽은 신고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쪽은 허가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제도고 이쪽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거래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신고제가 세요 허가제가 세요 허가제가 세겠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때리지만 이거는 허가 안 받으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벌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부동산거래 신고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예, 입법 취지 쪽에 그동안 부동산거래 신고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거래 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어, 이에 부동산 거래에 따른 탈세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부동산 거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여기 보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취득특례는 법이 따로 있었어요. 이것도 외국인 토지법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여러분 공법 배우죠? 공법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날? 예. 네. 그러면 공... 공법 시간에 국토법 배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안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를 거기서 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이걸 합쳐서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 여기다가 놓고 우리 시험 과목으로 해 놓은 거죠. 따라서 원래 이거는 공법 선생님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좋겠네. <웃음> 공법이 양이 많은데 이쪽으로 와서 공법 선생님은 양이 좀 줄고 우리는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지난 10월 달에 여기서 미친 척하고 네 문제가 나왔어요. 음, 그건 너무 과한 거고 한두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전에는 한 문제, 한 문제 잘해봐야 두 문제 그랬는데 네 문제는 너무 과하죠. 아무튼. 먼저 부동산거래 신고제 들어가면서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3번 용어의 정의라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법의 제정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법은 부동산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핵심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에요. 미술처음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 이바지하겠다 그런 건데, 뭐, 국민 경제 얼마나 이바지할지난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 경제 이바지 한대요.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없고 민법, 여러분들 용어를 모르면 민법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먼저 1번 부동산의 밑줄 쳐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 법에서 앞으로 부동산이란 말이 나오면 토지의 동그라미, 건축물의 동그라미 토지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부동산이도 민법에서 말하는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등까지 믿죠. 여러분 등자가 붙으면 앞에 있는 것 외에도 뭔가 더 있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 등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가 더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의 동그라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권리에다가 써요 권리에다가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써요 분양권 입주권 그러면 잠깐 주목하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볼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근데이 부동산에 뭐뭐가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법을 공부할 때 부동산 등 그러면 뭐예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네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또 밑으로 내려가면 3번 거래당사자의 의미죠. 이때 거래당사자이면 매수인의 동그라미, 매도인의 동그라미. 그러면 거래당사자가 매수인과 매도인만 나타났으니까 매매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매매를 전제로. 그 다음 4번에 따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그랬으니까 4번 밑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해당하는 것도 다 거래당사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2를 보죠 3-2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의미죠 임대차 계약당사자란 임대인의 동그라미 임차인의 동그라미 임대인 임차인을 말하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당사자니까 거기까지만 놔두세요. 거기까지만. 칠판 보세요. 지금. 부동산이란 뭘 말한다고요? 토지나 건축물을 말한다. 민법 98조에 가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정착물의 대표가 건축물이죠. 두 번째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 있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 그 분양권이 될 텐데요 분양권은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훗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래당사자인은 매매규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그런 얘기고 임대차 계약당사자이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여기는 외국인 등 일곱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등이란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국가 등그래서니까 국가만 있어요? 뭔가 더 있어요? 뭔가 더 있죠. 거기에는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LH공사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 지방, 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 지방직영기업이 있고요. 지방공사가 있고요. 그,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라고 합시다. 만약 서울특별시라면 이건 SH공사 같은데 서울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단 이런 것들인데 골치 아프니까 지방, 지방, 지방자가 들어간 애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국가, 지방, 공공기관 이렇게만 기억해도 됩니다 앞에 지방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대답 좀 하시고 애울 때 국지공 지지지 국지공 지지지 이렇게 애우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국지공 이렇게 하면 그게 국가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다 이전체를 공적 주체 공적 주체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국가 등 그럼 뭐라고 국지공 따라해요 국지공 국이 뭐예요? 국가 지는 지방 지방에는 총네개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와 하나 둘셋 지방지경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 그러면 l h 공사라든가어 LH공사만 있는게 아니겠죠 뭐가 있을까요? 석유공사 전력공사 도로공사 수장공사 얘네들도 다 일이 들어가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마지막으로 수도권 아, 여기 등자가 빠졌네. 등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권 등입니다. 수도권 등 여러분 책에는 없죠? 저 뒤로 가면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논 거예요. 자, 보시죠. 수도권 등이라고 하면 수도권만 있어요? 뭔가 더 있어요? 여기 등자가 빠졌으니까 더 있죠? 수도권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세종시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등그러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말하며 인천시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는 수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말을 들어보게 될 겁니다. 여기가 수도권이에요. 뭐라고요? 수도권. 수도권은 다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어, 수도권 안에 과밀 억제 권역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서울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중심에는 서울이 있고, 그 바깥에 과밀 억제 인구 억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 가장 큰 원이죠. 이 수도권을 말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원, 수도권이 있고요. 그 다음 광역시라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천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종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수도권 등, 수도권 등이 안에 있는 땅을 살때그 땅이 1억 이상이잖아요? 1억 이상의 땅을 사게 되면 사는 사람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땅을 산다. 그 3억을 어떻게 조달할지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혀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개사법은 좀더 쉽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좀 양해를 구합니다. 거기 보시면, 네모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그냥 펴놓기만 하고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고 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에요. 따라서 땅을 사고 팔았다. 건물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 공급 계약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급 계약 나오면 최초 분양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다. 또는 택지를 분양받았다 그럼 그게 부동산 공급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공급 계약에 관련된 법이 8개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죠? 여러분 책에서는 377페이지 있어요 377페이지를 보면 박스 안에 법이 몇 개죠? 6개죠? 근데 6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 제가 읽어볼게요 택지개발촉진법이 밑줄 주택법이 밑줄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만 있어요 더 있어요 그렇죠 이들 법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해야 되는데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에 여덟 어, 여섯 가지 법이 더 있으니까 총 여덟 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책에 있는 방식으로 외우는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강의해 주는 방식으로 외워야 돼요. 여덟 개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이 이 편성으로 이 편성 이 체제로 외우지 말고 여덟 가지 법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여덟 가지 법률을 보는데. 여기를 보기 전에 책으로 한번 해줄게요. 먼저 앞에 게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박스 안에 1번 시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번 공공주택특별법. 3번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번 빈집 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6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근데 거기서 도시개발법 공법 시간에 배우나요? 배우냐고. 배우죠. <웃음> 여섯 개법 배우잖아. 국토법. 국토법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법 나오잖아. 안 나오나? 그 신도시 관련 법이잖아요. 그 밑으로 뭐가 나오죠? 건축법. 건축법 다음에 주택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도 배우고 농지법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주목하시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법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이런 거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은 기존 도시를 정비하는 거죠. 그에 관한 법. 그다음 에이 정비법에서 떨어져 나온 게 있어요. 정비법의 새끼 법이죠. 새끼 법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 분양. 상가를 건축해서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에 관한 거. 도시개발법 신도시 공공주택특별법 이건 서민 주거안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안에 공장 용지, 이런 걸 주로 다루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셔요. 이 8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8가지 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이걸 붙여서 냅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이렇게 다른 이란 말을 넣어서 쓰면 돼요. 뭘로 해볼까요? 이걸로 한번 시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공급계약. LH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그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삼성물산, 삼성 레미안아파트, 800세대를 신도시에서 공급할 때 내가 101동 101호를 분양 받았다 동호수를 정해서 그러면 그 분양계약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바꾸면 아파트 분양계약 신고하란 얘기입니다 분양권을 되판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되팔 때 신고가 아니고 이거는 분양계약 자체가 신고상 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뭔가를 신고하라고 하는 건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신고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자꾸 속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뭐 3억 5천의 분양을 받았다. 5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6억의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속이니까 그걸 신고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물산이 8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그 계약 내용에 숨길 게 뭐가 있겠냐? 굳이 이걸 뭐하라고 신고하라고 그러지? 근데, 속인다는 거예요. 자, 뭐, 삼성 물산이라든가, GS 건설이라든가, 뭐, 현대 산업개발? 뭐, 이런 애들이 뭐, 속일 리는 없겠지만, 그 밑에급들 건설회사들은, 어때요? 분양이 잘 돼야 됩니다. 분양이 쉽지가 않죠. 근데 분양이 잘 되려면, 대출이 많이 나와야 돼요. 대출이 많이 나와야 분양이 잘 됩니다. 대출이 적게 나오면, 분양받는 사람들의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분양이 쉽지가 않죠. 그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양가를 가짜로 올려요. 분양가를 올리면 대출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양받는 사람하고 건설사하고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어... 여덟 가지 법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죠? 건축법이 없습니다. 건축법 보이나요? 안 보이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상가법이죠. 상가. 건축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권리가 나옵니다. 권리. 권리에 아까 뭐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분양권, 입주권. 근데 이때 분양권이라고 하면 여덟 네, 가지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덟 가지 법에 따라서 분양을 받았죠. 분양계약 했죠. 그러면 그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받는 분양계약도 신고 대상이지만 분양받은 사람이 그 주택의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되판다. 그러면 그게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윤영기가 분양을 받았다. 그럼 이 분양계약도 신고 대상이고 분양받은 윤영기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죠. 우리 박씨 공법선생한테 되팔았다. 그럼 이것도 신고사항이란 얘기. 이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이죠. 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았죠. 상가 분양계약. 그러면 상가에 분양권이 또 있겠네요. 그럼 분양권을 되판다면 이것도 신고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고, 이것도 신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8가지 분양권이 다 나옵니다. 8가지 어, 분양권을 되판다면 신고사항이에요. <웃음> 그 다음에 입주권은 두개가 있어요. 두개가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주권이 하나가 있고요. 빈집민 소규모, 주택, 정배관나 특례법상의 입주권. 그래서 입주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입주권을 되팔 때 신고사항인데 이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이란말 들어봤습니까? 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를 포함해서 보통 얘기하는 거고 재건축이라고 나서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건물만 다시 짓겠다. 그런 것들은 보통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재건축에 들어갈 때 조합원들 물량, 조합원 거는 동호수를 정하잖아요. 그 조합원 입주권을 대파는 거,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파는 거. 그게 여기에요두 개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볼까요 376페이지 37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박스 안에 먼저 1번 부동산의 동그라미 매매의 동그라미 잠깐 주목하시고요 지금 실판 화면에서 하나가 빠졌는데요 자, 이것에 예, 매매가 아, 신고 대상이다 매매가 그러면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이면 바꾸면 어떻게 되죠? 토지나 건축물 매매계약이죠 토지나 건축물 매매계약 그 다음 2번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법률의 동그라미 법률에다가 8이라고 써요 8 가로 열고 8 가로 닫고 8가지 법률. 8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이죠. 8가지 분양 계약. 8가지 분양 계약. 3번.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지위의 동그라미. 지위가 권리를 말하는데 1번. 위 2번의 계약을 통해. 2번의 계약이 8가지 계약이에요. 8가지 계약을 통해 미줄쳐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의 동그라미, 그게 분양, 아, 분양권입니다. 그다음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미줄처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의 동그라미, 그게 입주권이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고? 분양권. 동그라미 1번은 분양권, 동그라미 2번은 입주권. 근데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분양권이라고 안 내고,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출제합니다.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박스를 쳐가지고 다음 종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을 골라라. 박스 안에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주택법상 부동산 공급계약 그러면 최초 분양계약으로 신고 대상이고 두 번째 주택법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그러면 그게 분양권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분양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이렇게 출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분양권. 그다음 입주권은 요거 두 개만 있어요. 두 개만.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상관리처분계획에 인가로 인나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빈집특례법 앞으로 제가 이 법을 줄여서 빈집특례법 부를 건데 빈집특례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양권이라고 출제하지 않고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렇게 출제하고 여기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렇게 출제합니다. 주목하세요? 그럼 우리가 정비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상 부동산 공급계약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상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하죠. 그다음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그러면 그것도 신고하죠? 그러면 정비법이 지금 몇번 나왔어요? 세번 나왔죠. 봐요, 정비법상 공급계약, 정비법상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세번 나오잖아요. 자 여기 1970년대, 80년대 초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이 500명이 있다 이겁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500세대를 지으면 500세대를 지으면 신규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건축비를 다 부담해야죠. 근데 500세대 지어가지고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을 때 800세대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을더 높여서 건물을 더 높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좀 하겠다 그말이야요 그러면 이 800세대를 지어서 공급을 할때 800세대 중에 500세대는 누구 거예요? 조합원들 거잖아. 그럼 나머지 300세대는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300세대는 일반 분양이니까 정비법상 부동산 공급 계약이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서울 대치동 엄마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갈 때 내가 분양을 받겠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있죠. 요거죠 요거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 이거를 윤영기가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되판다 말이지 박씨에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요겁니다 일반 분양분을 분양받았다가 되파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요 이 사람들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팔때 그게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못해줍니다. 할게 많기 때문에 시험은 여기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최초 분양계약 이렇게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됐나요? 자 그, 그러면 그 정도면 됐고 밑으로 내려가면 저 밑에 4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주목하시고요.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토지길의 허가제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 보셔야 돼 그냥.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겠죠. 매매계약.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사전허가는 너그땅왜 사는 거야? 그땅왜 살려고 그래? 이 따져보는 게 토지거래 허가 이거는 얼마에 사고 팔았어? 얼마에 사고 팔았어? 그 얘기거든 따라서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돼두 번째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살때 허가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네 가지 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땅을 살때그러면 외국인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첨성대 근방에 땅을 사요. 그럼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든. 그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땅을 살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허가 내줄 때야 쪽발이 그땅왜 살려고 그래? 혹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거 아니야? 이걸 따진단 말이지. 근데 문화재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 뭐 허가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하겠죠. 매매계약을.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래 얼마에 사고 팔았어?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가와 이 신고는 취지가 다르다 그 얘기야 내가 농지를 살라 그래 농지 그러면 농지를 사는 사람은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야 되거든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받아야 됩니다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사는 사람이 농취증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농사 짓겠다.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너 농사 짓는 거 맞아? 이거고, 이건 뭐예요? 얼마에 사고팔았냐? 그 얘기입니다. 이쪽은. 얼마에 사고팔았냐?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건 투기 방지, 이건 외국인의 문화재 훼손 방지, 이건 농사질을 목적을 확인하는 거고 이건 다 얼마에 사고 팔았냐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히 뭐 중요 뭐라 할까 좀 어렵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주 익숙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책을 읽어 줄까요? 이 377페이지 맨 밑에 가로 1번 부동산거래 신고제에는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제나 토지거래 허가제와는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 등의 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되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하란 얘기입니다 넘겨 378 가로 2번.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영농목적을 확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신고제와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냥, 아, 부동산거래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신고 관련 규정을 좀 봐야 되겠는데, 주목하십시오, 주목. 책에다가 막 쓰려고 노력할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가로 1번이 거래 당사자 간의 직거래란 말을 쓰죠. 우리가 어, 2주 전에 배웠던 직접 거래라는 게 있어요. 직접 거래. 이거는 뭐냐면,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손님과 중개업자가 다이렉트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직거래가 뭔 말이냐면 중개업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중개업자 없이 자기네끼리 직거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래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중개거래란 말이죠. 이거는 중개업자 즉 개공이 중개를 해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개공이 없고 아래쪽은 개공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책을 읽고 어이 내용을 읽어 줄게요. 자, 거래 당사자가 지금 중개업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래요. 아까 국가 등이 몇 가지? 총 여섯 가지가 있었죠.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지방, 지방, 지방 해서 총 여섯 개. 더 줄여서, 국지공. 그러면 일방에 국지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국가, 한쪽이 자치단체, 한, 한쪽이 공공기관이면, 걔네가, 걔네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할 필요 없어요. 걔네가 하는 거야. 두 번째,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제일 됐는데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개공의 중개거래. 여기는 이제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개공이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 여기 개공이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이란 말 나오죠? 제가 그랬죠. 뭐뭐 한 경우에는 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했다면. 개공이 작성 교부했다면. 해당 개공, 그 해당이란 말이 뭐죠? 그란 뜻이야, 그그 그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의 의무가 없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중계를 한 경우는 해당 그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자, 볼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팔아요 안 써도 돼요 b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사요 근데 둘 간에 직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직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중개업자가 없단 얘기죠 이런 경우는 a와 b가 공동으로 신고하란 얘기야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사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이 읽어봐. 저 읽어보고 어 이상 없어 매도인이 사인하고 매수인도 읽어봐. 딱 읽어보고 어 그래 이렇게 신고하는데 이의가 없다 매수인도 사인하고 왜 그러냐면 매도인은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은 쌍값에 판 걸로 해야 양도세가 줄어들죠. 매수인의 경우는 지금은 취득세를 좀더 내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세금을 지금 조금 더 부담하고 실은 10억에 샀는데 12억에 산 걸로 해놓으면 10억에 샀는데 12억에 산 걸로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12억에 팔면 실제 양도차액이 2억이 있지만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 2억이 제로가 되버리죠 양도세가 제로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하자면 내려서 신고하는 것, 다운, 게, 다운 신고하는 건 매도인을 위해서. 높여 살려는 것은 매수인을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거야. 근데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만약에 매도인 쪽이 LH 공사야. LH 공사. 그러면 걔가 신고하지? 이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개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갑 개공이 중개를 한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중개 거래, 중개 거래가 되고 중개 거래가 되면 개공만 신고를 해요. 따라서 A와 B는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다만 개공이 두 명. 매도인 쪽 개공, 매수인 쪽 개공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그 공동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개공 중에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개공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378맨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의 의무자 가로 1번 당사자 간 직거래인 경우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즉 거래 당사자의 직접 거래인 경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국가는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지공인 경우는 마지막 국가 등의 신고를 해야 되며, 2번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아,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가로 2번 개업 공인인교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종계거래의 경우는 개공인 신고를 해야 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한 경우는 해당 개공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따라서 중개 거래의 경우는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져버립니다. 가로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도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주목하셔요. 그러면, 이 표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틀이에요, 틀. 아주 단순화 시킨 거. 첫 번째. 첫 번째. 어, 여기 이제 부동산이란 말이 빠져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거든요. 이게 최초의 신고입니다. 따라해요. 최초의 신고. 두 번째가 정정신청이란 말을 여러분이 나중에 접하게 될 텐데 정정이라고 하는 건 신고할 때 신고서를 내거든요 신고서에 잘못 쓴 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 면적이 계약 면적이 500제곱미터야 땅을 500제곱미터 잘라서 사는데 신고할 때 50이라고 쓴 거죠 50제곱미터로 면적을 잘못 썼잖아요 그러면 수정하는 거, 그거를 정정신청이라고 래요 50을 500으로 고쳐야죠. 그 다음에 변경신고란만 말이 나오는데 변경신고라고 하는 건 50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매도인의 땅이 1000제곱미터예요. 매도인의 땅이 1000제곱미터인데 500제곱미터를 잘라서 사. 그러면 계약 면적이 원래 얼마였지? 500. 500제곱미터를 사는데 신고했어요. 신고 후에 매수자가 100제곱미터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에게 100제곱미터 더 팔아라. 그 매도인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100제곱미터 더 팔게. 그러면 최초에는 얼마? 500제곱미터로 거래신고가 들어갔다가 변경하잖아요. 변경. 600제곱미터로 바꾼다이 말입니다. 이게 변경신고예요. 이럴 때는 요 변경신고서를 내요. 변경신고서에는 변경전 변경후로 나누고 변경전 여기다가는 500제곱미터라고 쓰고 변경후쪽에다가 600제곱미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서를 내죠. 그게 변경신고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는데 신고필증을 보니까 잘못 쓴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걸 수정하는 건 정정이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갔는데 합의를 통하여 합의를 통하여 내용을 바꾸면 그게 변경신고예요. 자, 부동산거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고 후에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된거죠.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면 해제 등 해제 등이니까 해제만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죠. 그래서 해제 무효, 취소를 세 가지 합쳐서 해제 등이라고 그러고 해제 등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매했어요. 이건 뭐야? 깨졌어요. 신고 들어갔다가 깨졌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 보니까 거래당세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쪽은 중개업자가 없어요. 개공이 없는 라인입니다. 아래쪽은 개공이 있는 라인이죠 중개거래 직거래 중개거래 자 여기는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래쪽은요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과태료 정정 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적이에요. 여기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적. 그 다음에 변경신고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무에 가시면 결국은 해야 돼요. 왜냐면 등기신청 때문에. 마지막 해제등게 신고는 여기 하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해한다. 근데 여기는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해줄 의무가 없어요. 해줄 의무가 없다. 해줄 수 있다, 그얘기예요 이거를 30일 내야 됩니다. 이거를 30일 내야 됩니다. 이것도 깨진 때로부터 30일 내에요.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여기도 마찬가지 계약일로부터야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한 날 여기는 깨진때로부터 30일 내에요 만약에 30일 내에 30일 내에 30일 내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신고의 의무자와 기한 등을 알아봅니다. 여기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필기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을 텐데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예습을 하, 하지 않아도 된다. 복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만 잘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어쓰고 있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진짜. 제 강의의 목표가 뭔줄 아세요? 제 강의의 목표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이제 정말로 마무리 짓겠다고 라 하면 그것은 한 여름쯤에 하시면 돼요. 날씨가 더워지면. 자 먼저 직거래와 중개거래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래당사자가 하죠. 중개업자가 없으니까. 들어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여기는 개공만 신고의무를 부담하니까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는 없어진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어야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공이 있으면 개공만 신고를 합니다. 무조건 개공이 의무자예요. 공동중계를 했으면 공동중계계공이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역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30일 내에요 언제부터 30일? 계약일로부터. 그런데 이게 계약일로부터 며칠 안에 한다고 30일 안에 하는 거는 부동산거래 신고예요. 그러면 잔금이 지급되겠지. 나중에 잔금이 지급되고 나서 60일 내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잔금 지급일부터 로 60일 안에 해야 되는 건 등기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있는 거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따라서 출제자가 잔금 지급일부터 로 30일 내에 잔금 지금으로 30일 내 신고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야. 아셨죠? 30일 내에 신고 안 했어. 30일 내에 신고 안했서 40일 만에 50일 만에 적발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한 거지? 게으름 피웠잖아. 게으름 피우면 과태료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할때업 신고, 다운 신고를 했다 그 말이야. 업. 신고, 다운 신고를 했다. 그거는 거짓 신고예요. 거짓 신고가 들어가면 취득 가액, 취득 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취득 가액이 10억이다. 10억짜리를 8억에, 10억짜리를 13억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5% 이하의 과태료니까 최대 5천만원 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야 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신고는 어디다 할 거냐. 신고의 관할입니다. 신고의 관할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김포라면 김포시에 가는 거지 경기도청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양평군 그러면 양평군수한테 가면 되고요. 그 다음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청장을 찾아가면 되죠.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밑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 밑에는 행정시가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단체에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나눈 거죠. 제가 알기로 제주시장 선거할 때, 어, 시, 제, 죄송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 선거할 때. 시장은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걸로 알아요 러닝메이트 알죠 그러니까 제주도지사 보고 찍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은 제주도지사에게 좌우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 서귀포시로 가면 돼요 행정시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걸 뭘로 바꾸냐 주소지로 바꿔요 주소지 따라서 신고인의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 여러분 틀려요. 따라서 김포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매도 매수인이 사고 팔았다. 그러면 주소지 시군구는 강남구가 돼버리죠. 거기가 아니고 김포시청에 가서 신고해야죠. 김포시장한테. 그 다음 개업 중개사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개업 중개사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 그러면 틀려. 사무소가 아니죠. 따라서 부평구에, 부평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김포시에 있는 토지 건물에 외매를 종계했으면 부평구청장이 아니고 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A라는 사람이 팔고 B라는 사람이 사요.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면 돈이 건너가 건너가지 않아? 건너가죠. 어디서 어디로 가요?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매수인한테서 매도인에게로. 대금이 건너가죠. 그러면 그 대금이? 실거래가 10억이었으니까 10억이 건너갑니다. 물론 계약금부터 가고 뭐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는 나무 튼 1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은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죠. 10억이 건너가면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거야.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억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매매는 꼭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교환계약을 한번 보자, 이거야. 자, 교환계약은 건물을 땅과 맞바꾸는 거죠. 자, 교환계약은 기본적으로 돈 거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돈 거래가 없잖아. 다만, 조금 부족한 쪽, 값이 싼 쪽은 돈을 좀 채워 넣죠. 보충금을. 그 그러니까 교환은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돈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자,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서, 임대인에게로 전세금이 들어갑니다.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죠. 근데그 돈은 들어갔다 안 돌아와요, 도로 돌아와요. 도로 돌아오잖아. 돌려받는 돈이잖아. 그 돈을 감출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을 기준으로 한 세금에 큰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임대차의 경우도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데 보증금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저당권 설정 계약이야. 저당권 설정 계약은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서 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대출을 얼마 받았냐? 엔드 나중에 돈은 갚아 안 갚아? 갚을 돈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우는 돈이 대출로 나왔다가 되갚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유권에 넘어갑니다. 자, 돈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돈 거래가 없죠. 무상으로 그냥 상속받는 거지. 증여를 합니다. 증여 증여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계약이죠. 그러면 증여계약의 경우는 돈거래가 있나? 없죠. 증여세를 내면 되죠. 상속은 돈거래가 없이 상속세를 내는 문제가 생기죠. 자그러고 이제 경매. 경매는 돈주고 사 안사. 경매는 돈주고 사죠. 경매는 돈주고 사는데 그 가격이 투명해 투명하지 않아 투명하죠 경매 법정에서 경락가를 오픈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얼마에 경락받았다고 김포시에 뭐하러갑니까 김포시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서류를 갖춰서 법원에 내면 촉탁으로 등기해버려 그러니까 굳이 얼마에 경락받았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투명하잖아 투명 오케이? 수용. 수용 같은 것도 공익사업 한다면 수용과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신고해? 매매만.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세하게 해도, 그래도 문제 내면 틀려버려. <웃음> 자, 여기 보시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제 재작년 시험부터, 도입된 게 바로 주택의 임대차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원래 신고사항이 아닌데, 주택의 임대차는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예외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음, 내년, 내년 한 3월까지인가? 아무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아직 안 때리는 걸로 알아. 원래 때리는데, 시범기간이니까. 시범기간이 지나면 아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를 받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작년 시험에 올해 말고 작년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